자, 얘는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여기는 거의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사실 제가 마스킹 테이프만 있는 게 따로 있긴 한데 어이 어, 어이다 떨어져. 씨. 이것도, 제가 아마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걸 건데 이거 되게 예뻐요. 이런 우표 문양이 마텐데 제도 얘도 붙이면 삐뚤게 붙였다. 얘도 붙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은은하고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아끼는 MT 빈티지 마스킹 테이프 총 4종 이건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아껴서 자주 쓰지도 못해요. 물론 다 쓰고 사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되게 예쁘죠? 이게 굉장히 그림이 엄청 디테일해요. 진짜 고퀄이죠? 하나같이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섬세해요. 이것도. 너무 귀엽다. 고슴도치. 다람쥐도. 너무 예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마트예요. 이런 단색 마테들 아니면 은은한 이런 마테 저 은은한 이런 마테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런 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레이어드 할때 이런 거 붙이고 이런 진한 색상 이런 식으로 같이 덧붙이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마테인데 이런 디자인 너무 귀엽죠. 음 이것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여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게 많네요. 이 박스에 이런 산딸기 마테 그리고 이거는 말풍선 말풍선 마테인데 이거 제가 아마 다이소에서 구매했을 거예요.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음 장에 붙여봐야겠다. 다음 장에 이렇게 붙이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엄청 귀엽죠? 요렇게 이거 비슷한 유로 요것도 있어요. 프레임 마테 이렇게 시계랑 프레임 얘도 붙여서 보여드리면 이런 마트예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위에 시간을 그려서 표시해줄 수도 있고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라데이션 모눈 마스킹 테이프 초점이 잘안 잡히네? 굉장히 예쁜 건데 이거? 이거를 그럼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쁜데? 예쁘다. 그리고 이거는 엽서. 빈티지한 엽서 모양의 마스킹 테이프예요. 으짜으짜 이런 맛에. 귀엽죠? 저는 워낙 빈티지 한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 사주면 그냥 보기에도 기분이 좋고 예뻐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쓰는 건데 이런 은은한 꽃무늬의 마스킹 테이프 되게 예쁘죠? 그리고 단색마테 아 이것도 되게 유용해요. 이렇게 튀진 않는데 약간 개성 있는? 회색과 핑크색 이런 느낌. 그리고 일반 마테보다 두께도 조금 얇은 편이에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덧붙이기에도 좋고 다른 것들이랑 레이어드하기에도 좋고. 음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것도 안 뜯었구나. 아까 앞에서 보셨던 홀로그램 마테랑 같은 시리즈예요.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안 뜯었네, 지금까지.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흠, 예쁘다. 홀로그램. 예쁘죠? 반짝반짝. 예쁘다. 그리고 마테 시리즈를 이거는 총 4가지인데 네 이런 디자인이에요. 두께도 조금 얇... 얄... 어 초점. 두께도 전체적으로 약간 좀 얇은 편이고 아기자기하게 무난한 마테들 세트예요. 굳이 사용 빈도를 따지자면 아못 따지겠다. 뭐를 제일 많이 쓰지?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거, 요것도 많이 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이 핑크색 달 모양 포스트잇 이런 단색 마테들 이런 단색마테들은 레이어드 하기가 좋죠.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포스트잇. 이런 거는 인덱스나 플래그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플래그가 있네요. 플래그. 그리고 귀여운 요 메모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샀는데 평소에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컨셉이랑 좀안 맞긴 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개인 만족용으로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죠.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뻐. 이, 이것들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스. 이 박스는 스티커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 박스는 좀더 뭔가 잡동사니 느낌인데? 일단 이거는 텐바이텐에서 구매한 데코 스티커예요. 데코 스티커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거 패턴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이게 칼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차라리 그냥 네모나미처럼 이렇게 돼있으면 좀더 활용하기가 좋을 텐데 그리고 보시면 완전 동그라미도 아니고 요런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이게 다좀 다르더라고요. 얘는 그냥 동그라미다. 얘는 또 그냥 동그라미고 얘는 또 작은 사이즈의 동그라미. 이게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약간 리본처럼 잘려있어요, 보시면. 어, 왜 이렇게 잘안 뜯어져. 응, 음,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 붙인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래서 생각보다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스티커도 다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냥 네모남이면 어떻게든 활용해볼 텐데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크라프트 카드예요. 크라프트 카드인데 약간 맨들맨들하고 조금 밝은 색상인가 이게? 약간 진짜 밝은 색상 크라프트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고 이것보다 조금 어두운 게이 정도. 색감은 이 정도로 비교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태그를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이래저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리고 스티커! 이 스티커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들. 제짜 귀엽죠? 귀엽죠? 이거 너무 귀엽죠? 애기어피치. 애기 옆 빛이 너무너무 귀엽지만, 제가 활용을 잘 못해요. 제 귀여운 걸잘안 쓰니까. 이거, 이거 뭐야? 카톡게? 애기 카톡게도 있고, 애기 라이언도 있고. 너무 귀엽당왜 이렇게 붙었대? 귀엽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귀여운 걸 진짜 좋아해서 이런 거를 야금야금 모으고는 있는데 제가 활용하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클립을 사용해서 좀 묶어줄게요. 그쵸. 묶어두고 얘네도 이 클립은 제가 다이소에서 샀어요, 예전에. 그리고 여기도 있는 이 태그, 이 태그 종이랑 이거는 그냥 요런 메모패드. 제가 평소에 이것저것 레이어드해서 쓸때 간혹 쓰는 건데 한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무난해서 종종 쓰고 있어요. 그리고 행성 포스트잇이 여기도 있네요. 근데 아까 보셨던 거랑 약간 디자인 달라요. 이거랑 비교하면 그쵸? 약간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마스킹 테이프는 얘는 패브릭으로 된 거예요. 천이에요. 얘는 종이가 아니고 천 재질이에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거나 약간 독특한 약간 그런 느낌의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고 싶을 때 간혹 쓰는 마테입니다. 천이고 천이기 때문에 약간 탄력도 있어요. 약간 이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약간 탄력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크라프트 메모지 크라프트 메모지 그리고 이런 귀여운 메모지 그리고 이건 조각 스티커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조각 스티커랑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피치 시리즈 조각 스티커입니다. 이 공돌이 조각 스티커는 제가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스티커예요. 얘를 여기 안에 같이 넣어놓자. 넣고 그리고 메모지. 핑크 메모지랑 여기 핑크 메모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메모지는 제가 예전에 마리몬드에서 이것저것 샀을 때 기념품, 덤, 사은품으로 받은 메모지예요. 예쁘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구 용품들 3박스를 다 보여드렸어요. 약간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